내려와 내려와 자세 내려와 지금 응, 난 죽음 <웃음> 할거야요아리래에있 응, 못맞추지 그냥 내려왔지 그치? 너 여러분 넌 죽는거야 내려오는 순간 넌 이미 죽음을 죽음이나 사는거 없어 왜 안와 <웃음> 네. 어휴 진정했어 아, 너무 쉽네요.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4킬이야. 와. 이게 뭐야, 이거. 스컵 보조무기야? 오, 세! 쉿! 이런 미친. <웃음> 야, 이 진짜 너. 자, 자. 여기 저한테 친구 거신 분들 중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 방송을 보고 있다 손 내게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영상에 떠도 됩니까? 이름? 오케이 됐다고 오케이 룩을 바꿔봅시다 룩을 약간 룩을 이제 약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갑시다 시청자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해피나루 맨날 틀면 이 노래만 뜨니까 해피나루로 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해,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해피나루 머리까지 약간 비슷하게 뭘 내가 받아들여? 나한테 줬잖아 이거. <웃음> 나한테 피나로 줬으면서 뭘 내가 받아들였대? <웃음> 좀 열받네요. 장전 빼야겠네. 바군이 없어. 우! 이게 안 죽어? 와 대단. 확실히 레비가 체력이 많아. 어, 잡았네. 막 응? 죽고 싶나? 어, 응. 잡겠지? <웃음> 안 되지. 아참말 응, 음, 안 되지. <웃음> 아, 너무 쉽잖아, 게임이. 봐봐, 나 난입했는데 7, 7, 7킬 0대시야. 아, 맞다, 여러분들. 이거, 이거 꼭 말해야겠어. 저기 채팅에 보이는 저 좋은님 보이시죠? 저분이 이제 위키에서 한 2년 동안 활동하신 분인데, 최근에 위키모를 받으셨습니다, 저분이. 빨리 축하해줘요, 빨리. 방송에서 축하해줘, 빨리. 위키를 진짜 위키 역지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. 머리, 매딕 머리 위에 이게 떠있다? 이거 정품인증입니다. 스파이가 아니에요. <웃음> 정품인증 매딕이매딕은 <매딩. 웃음> 스파이가 아닙니다. 어, 어, 클났다. 어, 세상에. 이거 내가 띄워버렸어. 우버 달고 있는 매딕이 둘이나 있냐, 지 탄약 탄약 오케이 센트리 <웃음> 센트리 탄약이 되었다 매디건 매지지 자 때리고 있냐 아니 씨 That's what you're worth <웃음> 천원 감사합니다 집덩돌의 콜그래 하세요 그냥 해 그냥 해버려 그냥 <웃음> 뭐 어쩌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갈등조장하면 저한테 배당할수 있습니다. 중에 내가 안 봐줄 거야, 이정도 재민이 지시든 디시지리든안 봐줄 거야. 내 방송을 해친다? 다싹다 다 조지겠습니다, 이정도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나더 이상 방송 더 이상 그렇게 안할 거야. 자기 처신 알아서 하세요, 진짜. 있는 <웃음> 진짜 랭크 너무 간이냐 이거는 한테 정부민 정부민 진짜 머리 계속 고 있어 와 h e 화내니까 무섭습니다 벨스 원장님 아 화낼 때는 화내는 게 필요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. 그니까 사람이 참기만 하면 안 돼. 이게 호그처럼 호구, 취급해 놔아가지고 방송 초기 때는 그냥 다 참고 넘어갔어요. 근데 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. 오히려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할 말도 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좀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좀 아는 것 같아.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다 되는 줄 알아. 근데 저 근데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, 시청자들 모아가지고 생방송으로 함께 돌리는 거야. 경쟁전 어때요? 저희 계획이. 그러니 이제, 시청자들, 여섯 명이 짜고, 반대쪽에도 여섯 명 짜가지고, 동시에 경쟁전 돌리는 거죠. 딱 그러면 두 명만 잡힐 거 아니야. 펑. 어. 펑. 어. 아니, 저못 막는다. 저 어떻게 막아. 어! 근데! 어이구, 죽어. 와, 이거 안 죽네. 체력이 4 0 0인단안 죽어.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와, 매직 살아갔어. 와, 저걸 살아가네. 죽었네. 오케이. 아! 안 돼. 오케이. 헤드샵 방어막이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,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? 아... 네, 나이스! 탭이 <웃음> 온다 고마워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우드라타이로 나이스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? 이상하네 오늘 게임이 왜 이렇게 잘 되네 버그인가? 으아! 으아! 으아! 인커비! 핵보자 핵보자 핵볼. 어. 오케이 싸워 이겼도다 뭐야 이거 오! 세상에 얼리 히개잘 <웃음> 쏘네 오 <웃음> 안할 수가 없는데 대딩이죠원리메이크어 진짜 미안하다 어 진짜 미안하다 응응응 응. <웃음> 응, 우리 이거 켰어 파이로 잘하네. 이 파이로 1등이야? 나이스. 어허, 잠깐만. 자 이렇게 플래그를 꽂아버리면 지던데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